다음 자세는 신체 나이를 거꾸로 먹게 하는 정글 자세입니다. 손과 다리를 앞으로 나란히 하시고요. 손을 아래로 내리는 느낌이 아닌 수평선상으로 멀리 앞으로 던져줍니다. 하나, 내쉬면서 후, 쭉 앞으로 던져주세요. 둘, 가슴을 활짝 열고 올려주면서 골반 쪽으로 어깨를 눌러주고 패킹 상태를 유지하세요. 엉덩이를 흔들어 골반 정렬을 맞춰가면서 정글 자세의 최대 목적인 무릎 뒤 오금을 최대한 펴주세요. 마지막은 홀드하겠습니다. 호흡 천천히 마시고 내쉬고 정리하시고요. 천천히 호흡 들이마시면서 손 하늘 위로 만세 내쉬면서 양옆으로 천천히 내려주세요. 다음은 정글자세 응용 동작으로 한 다리씩 연습해보겠습니다. 우선 오른 무릎 세워주시고 골반 균형 맞춰주시고요. 무릎을 펼수 있는 만큼 펴주시고 최대한 발목을 잡아주세요. 후 내쉬면서 발목 머리 만나시고요. 마시면서 멀리 늘려주시고요. 셋넷 이때 어깨를 최대한 눌러주세요. 마지막 다섯 잠시 홀드하겠습니다. 허리 바르게 정렬 맞춰주시고요. 천천히 오른쪽 무릎 내려놓을게요. 다음은 왼쪽 다리 함께 할게요. 왼쪽 다리 무릎 쭉 펴시고 발목을 잡아주세요. 호흡 내쉬는 숨에 머리와 다리가 만나시고요. 마시면서 멀리 퍼주시고요둘 마시고 넷 정글 자세는 병원에서 신체 나이 테스트에도 쓰일 만큼 중요한 자세니까요. 여러분 꾸준히 연습 많이 해주세요. 천천히 무릎 내려놓으시고요. 잘하셨어요.